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축은행주의보라는 동영상을 올려드렸요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저축은행이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래도 조금 조심하시라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중소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돈줄이 막히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권 부도사태 물론 지금은 다 다시 갚아주기로 했지만 2,200억 원이 그때 당시 부도나면서 경제는 심리니까 그것으로 인한 일파만파 후유증 때문에 다들 돈을 안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건설사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소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은 일반적으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라고 하는 부동산 대출이 저축은행의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또한 요즘 이제 다중 채무자들 금리가 오르니까. 여러 군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 그러니까 1금융, 2금융 등등 이런 다중채무자들도 연체 위험, 연체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할 때 저축은행을 조금 주의하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축은행들은 대출보다 수신에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동성도 조금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큰 틀에서 수많은 저축은행 가운데에서 위험한 저축은행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저축은행의 업건 전체를 크게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저축은행 파산 사태로 일한 경험 때문에 제도 정비를 많이 했던 덕분이죠 그런데 경제는 심리입니다 또 우리가 저축은행 하산 이런 등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5천만 원씩 분산 분산 저축한다 하더라도 막상 A라는 어떤 저축은행이 문제가 생기면요. B, C 각각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 놓았던 투자자들, 저축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괜찮은 금융기관까지 뱅컬은 예금 인출 상태를 초래하게 되죠. 그 기간 동안 물론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돌려받는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받는 돈도 있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여야 하겠습니까 아마 몇푼 이자 더 받으려고 하다가 자칫 그보다 더큰 건강을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금리에 욕심내지 마시고 안전한 은행, 안전한 금융기관을 좀 선택하시라 라는 요지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저축은행주의보 영상이었는데 최근에도 이 저축은행에 대한 리스크를 경고하는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저축은행 주의보 2탄으로 준비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저축은행을 어떻게 위험도를 판단해야 될까? 내가 A라는 저축은행에 저축을 하고 싶다면 그 A라는 저축은행이 지금 어떤 재정상태인지를 내가 어떻게 몇 가지 것들을 들여다보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른바 연체율 리스트라든지 또 연체율 같은 것을 포함해서 반드시 내가 저축은행을 이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다섯 가지 정보를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축은행주의보 이탄내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다섯 가지는요. 첫 번째, 자산건전성 비율, BIS 비율이라고 하고 두 번째,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자, 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무엇인지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 연체율, 네 번째, 유동성 비율, 유동성 비율이 뭔지도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저축은행 하나의 금융기관이잖아요. 이 하나의 금융기관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 금융기관 자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금융에 관한 경제 전반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고금리, 강달라, 지금은 강달라가 좀 꺾였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침체, 이런 등등을 조금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면, 내 돈을 지금 어디에 묻어두는 것이 좋은지 개괄적으로 판단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축은행주의보 2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다섯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기사들을 불러와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기사는 요 이데일리에서 11월 7일날 오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고금리 예적금 한 은행에 몰아 넣지 마세요.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우리가 궁금해하는 많은 것들이 포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앞에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하나의 사례입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요약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고 가면 좋겠어요. 고금리 예적금 예금자 보호제도 활용법인데 거래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이 안전한지 확인하자 자기자본비율, 고정예하 여신비율, 유동성비율, 연체율 등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기관별로 자산을 분산해서 예금, 적금 가입하자. 자, 여기 보면 저축은행, 비시중은행 각각의 금융기관이 다르게 다르게 5천만원 이자 포함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하면 보장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동일한 은행의 다른 지점, 동일한 은행의 다른 지점을 이용하는 것은 예금자 보호에 적용받지 못한다 예컨대 같은 은행의 어떤 특정한 뭐 이수역점에 5천 또 같은 은행의 신촌점에 5천 이렇게 예금을 했다면 5천 5천 1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은행에서 한도가 5천이니까 5천 밖에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자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원금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인데 여기에 중요한 것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감안해서 예금을 하셔야겠는데 이때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보장한 금리가 아니라 이자가 아니라 만약의 경우 파산 이런 등등이 생길 때는 예금봉 예금 보험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 이자율과 약속된 해당 금융기관에서 약속한 이자율을 비교해서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당연히 예금보험공사의 이자율이 더 낮겠죠. 자,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기사에서도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셜부동산 쪽에 PF 부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과거에 저축은행 파산 사태였을 때 그때의 상황이나 현재의 상황이 닮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빠른 속도로 커졌고 올해 상반기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12조인데 10년 전, 10년 전에는 35조 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 커졌죠. 자, 총 112조 pf 자금 대출 가운데 저축은행이 지급한 대출 규모가 10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되죠. 어,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중 부실 위험이 높은 요 주위 여심 비중도 18%를 넘어섰다. 총 부동산 pf 대출이 10조가 넘는데 부실 위험이 높은 요 주위 여심 비율은 18%를 넘어섰으니까 무려 2조 원 가까이 부실 위험이 높다. 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이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죠. 이 그래서 각각의 저축은행별로 안정성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이 안전한지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까? 보통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유동성비율, 연체율 등으로 확인 가능한데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BIS 비율이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8%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자, 이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있다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유동성 비율은 200% 이상이 정상이며 연체율은 평균 3.5%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니까 연체율은 평균 3.5% 보다 낮으면 괜찮다라는 거고 유동성 비율은 200% 이상이 정상이다. 자 요즘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금금리를 높이면서 수신 수신에 꽤나 큰 노력들을 기울이죠. 바로 유동성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다라는 한계 그 불안감을 저축은행 스스로가 느꼈기 때문에 돈을 잘 대출하지 않는 대신에 예금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고금리가 저축은행으로 볼때 자금 조달 비용 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 그런 저축은행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한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 그 방법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저축은행에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보장해 주기로 했던 이자는 제대로 받을 수 있나 자 여기 나오죠. 여기서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약속했던 예적금 이자율과 예금보험위원회의 공시이율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당연히 낮습니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자이 같은 공시이율은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또 내용이 나옵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들을 제한테 하시는데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농협수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죠.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농협수협 등은 각 중앙회에서 자체 기금 그러니까 한국 한국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보호하는 한도는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도 당초 약속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초 약속했던 예적금 이자율과 신협, 신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의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설정한 이자율 가운데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자, 이건 역시도 당연히 낮은 이율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우체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있죠. 우체국은 예금 사업을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상관없이 필요 없이 예적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모두 5천만원 아닙니다. 모두 국가가 지급 보증한다. 그래서 예컨대 1억을 가입하더라도 원금 이자를 합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네이버 같은 데서 금융감독원하고 치면 나옵니다. 이 사이트가 그래서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페이지에 나오면 위에 이렇게, 이렇게 메뉴들이 있죠.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보아야 하냐면 금융통계 자이 부분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저와 함께 금융통계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금융통계 이 부분을 클릭해 보면 자 이렇게 금융통계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핵심 경영지표라고 있죠. 이 핵심 경영지표를 다시 한번 클릭해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확인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경영지표를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경영지표를 클릭해보면요. 여기에 은행도 있고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모든 금융기관들이 여기 다 있다고 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저축은행을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시중은행이 궁금하다, 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궁금하다 하면 각각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저축은행이니까 저축은행, 자,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축은행을 클릭했더니 자,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금융회사 핵심 경영지표 저축은행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나오죠. 자, 여기에 이런 내용들은 참고하시고 그렇다면 저축은행의 핵심 경영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2022년 6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금융기관들은 매 분기말 그러니까 3월 31일 또 6월 30일 기준 매 분기말 자료를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는 9월 30일이겠죠. 아직 금융감독원에 정리되어 있는 것은 6월 30일 현재다.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가 금융기관 사이트에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 쉽게 이 저축은행, HB 저축은행, 고려 저축은행 등등의 이런 저축은행들의 리스트가 되어 있고 또 총자산은 얼마다, 총부채는 얼마다, 자기자본은 얼마다, 심지어 당기 수익 얼마를 벌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지표들 바로 비하 s 비율.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일목 요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BIS 비율은 일반적으로 8% 이상을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8% 이하를 가제,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BIS 비율은 8% 이상, 그 다음에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8% 이하를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해당 저축은행별로 자 이렇게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죠. 예, 근데 대하 상호 그다음에 대원 상호 자 이런 저축은행들은 아주 고정이자 여신 비율도 높죠. 자 그런데 또 반대로 비아이스 비율은 8%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될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 다섯 가지 정도를 확인하시라 하셨는데, 나머지 것들, 예, 근데 유동성 비율이나 또 연체율 같은 것들은 어디서 확인하면 좋을까? 자, 이 페이지에 보면 바로 여기에 있죠. 금융통계정보시스템으로 가기. 자, 이것을 클릭하면 앞서 말씀드린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금융통계정보시스템으로 바로 가기. 함께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했더니, 금융통계정보시스템으로 왔습니다. 금융통계시스템으로 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 화면을 보면,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기타 등등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비은행 가운데서 저축은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저축은행, 이 부분을 다시 클릭하면 됩니다. 함께.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우리는 저축은행을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페이지로 나옵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바로 주요경쟁지표입니다주요경쟁지표 그래서 이주요경쟁지표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경쟁지표를 클릭해 보았더니 다시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자산건전성, 여신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이런 등등이 나오죠. 자산 건전성은 할마디로 총자산이 얼마나 많나 비하에서 비율이 어, 적정하냐 이런 것들이고 여신 건전성은 돈을 빌려준 것 얼마나 부실 대출이 많나 이런 것들이고 수익성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나 돈을 잘 벌어야 자산이 늘어날 거잖아요. 또 유동성 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어느 정도 되나 자, 이런 것들이 다 유동성인데 자, 이것을 하나씩 클릭해 보면 관련되는 자세한 것들을 알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다섯 가지 가운데에서 비하 i 서 비율 보는 법, 그 다음에 유동성 비율 보는 법, 여신 건전성에서 연체율 보는 법 이런 몇 가지 것들을 하나씩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산 건전성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자산 건전성을 이렇게 클릭했더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세부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체크, 체크,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가 체크 알고자 싶은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에 이 박스를 클릭하면 체크 표시가 다 사라지고 다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위에를 클릭하니까 체크 표시가 다 사라졌죠. 여기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컨대, 예컨대 순 고정이야 여신 비율, 그다음에 총 여신, 그다음에 연체율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면 여기에 각각 체크, 체크, 체크하시고 내가 알고 싶은 은행, 자 여기에는 일반, 제일, 제일 첫 번째 ck 제축. 은행이 리스업돼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돼 있는 겁니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자, CK저축은행이 체크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 CK저축은행을 기준으로 자, 그렇게 체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조회 버튼 있죠. 이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CK저축은행의 순고정 이하 여신 비율, 총여신 빌려준 돈 대출 그 다음에 연초율이 얼마인지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화면을 조회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했더니 CK저축은행의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알고자 했죠. 순고정 여신비율, 총 여신 비율, 총여신 연체율. 자, 이것은 모든 금융기관들은 석달에 한 번씩 분기말에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한다 했죠. 자, 그래서 2021년 6월말, 9월말, 12월말, 올해 3월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올해 6월 말 기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0.13이니까 어, 상당히 양호한 편이죠. 그다음에 총 여신, 총 빌려준 돈은 이것 단위가요. 100만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100,000 1억, 10억, 100억, 1000억이니까 한 2000억 정도가 빌려준 거고 연체율도 상당히 양호하네요. 0.74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하죠. 그래서 CK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른 저축은행들도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른 기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기준들을 보시려면 자산건전성 이 부분에 꼽혀 있죠? 꼽혀 이 부분을 그냥 클릭하시면 다시 되돌리기로 나갑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자산건전성 페이지를 꼽혀 하니까그 부분을 클릭하니까 다시 그 이전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산건전성을 보았죠. 이제 여신건전성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신건전성을 체크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되겠죠?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신건전성을 체크하고 넘어오니까 앞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세부 목록 페이지들이 이렇게 항목들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모두 체크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만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위에 있는 이것을 다시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설정할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자 조금 전에 제일 위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하니까 다 체크가 사라졌죠. 자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어,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고정 이하 여신비율 자이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여기에서 보면 고정, 해소어문 추정손실 이것들을 다 합친 대출 비율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상당히 부실 가능성이 높은 비율 대출 비율을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서 조회하시면 되고 개괄적으로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그다음에 총 여신 총 대출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오늘은 총 여신과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이두 가지만 한번 체크+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체크+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여신과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을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회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조회 결과가 나왔죠. CK저축은행의 총여신은 얼마다? 그 다음에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른 것들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현재의 페이지 여신 건전성의 이 표를, 고표, 이 표를 클릭하면 다시 나가집니다.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선 페이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유동성 정도, 유동성 비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같이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앞전과 동일하게 세부 메뉴가 펼쳐지고 구체적인 항목들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같이 기본적으로 체크박스가 되어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위에 있는 체크박스에 클릭을 하면 이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알고자 하는,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다시 조회 버튼을 눌리면 되겠죠. 함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유동성 비율만 체크하고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했더니 CK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지난해에는 252, 1 5 0 또 지난해 말에는 110까지 떨어졌다가 올 초에는 180까지 올랐다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는 또 약간 떨어졌네요. 153%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인 유동성 비율 200%를 감안하면 조금 못 미치고 있다. 다른 지표들은 괜찮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들의 안전성을 체크하는 지표,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지표를 어떻게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저축은행 주의보 2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자산 건전성 비율, BIS 비율. 이것은 8% 이상을 권장하고요. 고정이야 여신 비율은 낮은 것이 좋겠죠. 그래서 8% 이하를 가이드라인 권장합니다. 연체율은 말할 것도 없이 낮은 것이 좋겠고 유동성 비율은 일반적으로 200%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인데 숲을 보면서 나무를 봐야겠죠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축은행의 여러 가지 지표 안전성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지표 가운데 어느 것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으냐도 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릴 것은 전 세계의 경제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바로 달러의 방향성입니다. 미국 돈, 달러 그만큼 힘이 세죠. 최근에도 강달러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죠.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달러가 예컨대 강달러, 약달러 이렇게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의 좋은 영향, 역량,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달러 중심으로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고 편리하다 관련 동영상 제가 최근에도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올렸죠 어, 다행스럽게도 지난 1, 2년 동안 보면 도 파는 가게에서 달러가 오르겠다 내리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대충 맞았습니다 항상 다른 금융기관이나 언론에서 달러가 오를 거다 할때 아니다. 달러는 오히려 내리겠다. 또 반대로 달러가 내릴 거야 할때 아니다. 지금도 달러는 싸다 더 오를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항상 잘 맞힌다는 뜻이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대충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반드시 보시고 달러 관련된 영상이 한두 곳이 정도 되는데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경제에 대한 책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가 쉽게 할수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축은행 주의보 2탄 어떻게 각 저축은행들의 안전성을 체크하느냐까지 포함해서 함께 나누어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